민감해 할 만한 사드 문제를 놓고 뭐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가 전혀 다른 입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 하자는 입장이었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JTBC가 이에 대해서 지난 주말 여론조사를 실시해 봤더니요.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찬성에 대해서는 44.2%, 반대에 대해서는 45.6%가 동의해서 양쪽 모두 비슷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서도요, 찬반 의견 격차가 보시는 것처럼 1.2%포인트 차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